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파이브아프 시스템을 치시는데 여기 앞쪽에서 그리고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1, 2족구가 3쿠션에 10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에 있을 때 치는 당점입니다. 1, 2족구가 이쪽에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파이브앤아프 시스템을 치시면서 1,2적구가 장쿠션 첫번째 포인트 두번째 포인트 세번째 포인트에 있을 때 쉽게 치는 방법입니다 자 파이브앤아프 여기가 15 출발이죠 20 25, 30, 35, 40, 45, 50 이렇게 갑니다. 자 원코션 포인트 10, 20, 30, 40, 50 이렇게 가죠. 자 근처만 제가 기입을 해놓을게요. 파이브앤아프 시스템 어, 숫자는 다들 아실 테니까. 자20 출발에 도착이 10입니다. 자 빼면 10포인트죠. 10포인트를 향해서 치시는데 1, 2적구가 장쿠션 첫 번째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왼쪽으로 갈 테니까 11시 당점을 주시면 됩니다. 어 거리가 가까우니까 1에서 1.5일 스피드면 충분하고요. 샷은 미들 팔로가 나가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치시면 됩니다. 시타를 해볼게요. 11시 당점을 정확하게 주시고 미들 팔로 부드럽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배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5 포인트 도착이죠. 20 출발에 5를 빼면 15 포인트입니다. 15 포인트를 보시고 11시 당점 미들 팔로로 치시면 되겠죠. 자 시타해 볼게요. 11시 당점을 주시고 15 포인트를 보시고 미들 팔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 11시 당점으로 안 나오시면 10시 반으로 살짝 내려오시면 됩니다. 안 나오는 테이블도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11시 당점. 자, 어디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타를 한번 볼게요. 이거. 자, 근처 음, 40, 9는나왔습니다 40에 10을 빼면 30이죠. 자. 30에 나눠 놓고, 자, 도착이 원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시 당점이죠. 11시 당점을 주시고, 미들 팔로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20포인트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있다. 15, 20, 25, 25 출발에 20도 차이네요. 자, 이렇게 20라인에 1, 2, 6, 9가 장 쿠션 두 번째 라인에 있으면 10시 당점이죠. 10시 당점. 근데 여기에서 10시 당점을 주시고 치시면 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쿠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길게 나온다는 뜻이죠. 자, 20에. 25에 20 빼면 5 포인트. 5 포인트를 향해서 10시 당점이 아닌 11시 당점을 주십니다. 여기만 그렇습니다. 11시 당점을 주시고, 믿을 발로 자, 제 수구가 20 출발일 때, 아, 25 출발일 때 20배 도착을 하려면 11시 당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외에 구간에서는 10시 당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서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45라인. 45에 20 빼면 25가 나오죠. 25포인트를 향해서 10시 당점을 주시고 미들발로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1, 2족구가 세 번째 포인트에 있다. 자, 그리고, 네, 출발은, 자, 40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0 출발, 40에 30을 빼면 10포인트죠. 10을 향해서, 자, 여기는 9시 당점 포인트입니다. 자, 9시 당점을 주시고, 미들 팔로. 조금 길었지만 득점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긴 구간에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길게 떨어질 테니까 이 정도 되겠죠. 자, 50 50 빼기 30은 20이죠. 20을 향해서 9시 당점을 주시고 믿을 발로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자, 원 팁, 투 팁, 쓰리 팁.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치로 떠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득점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